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겠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판매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고객이 외면을 한다면 그 제품은 고객들에게 외면을 당하니까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모든 기업활동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들이 성공을 이끄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 위해 초기 창업자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용환입니다. 자, 창업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고객 설정 또 하나가 이 고객들의 마음을 읽어서 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을 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업화 성공을 위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창업기업들이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객은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가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해서 그 목표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또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고객의 마음, 즉그 마음이 표출된 게 니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서 생각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읽는 팁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초기 기업들이 마케팅 사업화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보시면 은자 신문기사의 내용이 화장품도 특후 전성시대 캐릭터 콜라보에 빠지다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에 우리 고객들의 만족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화장품과 콜라보, 즉, 협력하는, 해법 제작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 이러한 어떤 특후 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본질은 피부 미용과 색조 화장을 통해서 미용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그림, 이미지,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본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예전에 실용적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화장품에서도 즐거움, 뻔한,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례들을 보는 것 같이 고객이란 게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심리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목표 고객을 선정하고 이들 목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구매하고 구매 이후에 만족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이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창업기업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창업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고객을 선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또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많은 초기 창업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표 설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이 목표 고객의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정하고 고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를 보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끝으로 드러나지 않은 고객의 마음 심리적인 부분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하지만 은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죠.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싫어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건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야만 고객의 니즈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이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창업기업이 고객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하게 마음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 고객이 추구하는 우리가 가치, 그리고 고객의 유행별로 심리적인 여러가지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이란 건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예전하고 지금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드러난 것 외에 그 내부적으로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의 배나 또 드러나 있는 니즈 외에도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은 끊임없이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한 노력을 갱주해야 될 것이고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창업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중에 고객에 대한 고민은 정형화할 수 없지만 은 또한 매우 어렵지만 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창업기업은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 구매하는 행동특성, 심리적인 여러가지 요인들,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잠재되어 있는 니즈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 창업기업들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운동기구 판매점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팜플렛 제작을 하려고 보니까요. 순서 잡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품 선호도에 따라서 구분한 걸 먼저 실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품별로 가격 구분해놓은 걸 먼저 실으면 좋은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게 효과적일지 아니면 다른 배열이 또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전체 제품 품목 중에서 많이 팔고 싶은 제품 내지는 어 많이 팔릴 것 같은 검증받은 제품을 상단에 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순으로 가는 게 좋은 게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이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뭐 11번가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보시면 은잘 팔리는 제품이 상단 노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등급 등급이라고 제가 매겨서 좀 그런데 그 레벨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그 예, 노출도 자체가 이제 트래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한사람이라더볼수 있는 거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땡겨져야지만 팔리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배열은 잘팔릴것 같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이제 밀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상단 노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위를 매기셔가지고 배열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객의 심리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고객의 관점 즉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을 바꾸지 않고는 고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객이 살아가는 모습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객들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 고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목표 고객이 중학교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학생의 모습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 이 중학교 여학생들이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조사, 관찰, 구매 행동의 특성과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어떤 가치관과 사고를 갖고 구매 행동에 접근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2차 자료, 즉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 고객들에게 심층적인 인터뷰나 또는 우리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또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구매 행동을 관찰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